너무 낭만을 즐기고 있는 거. 아, 육상빌딩한 나인클라우드 정도 와 있는 것 같습니다. 어, 오늘의 메뉴는 이거 차돌박이 고기고, 시금치, 감자 이거 계란. 시금치 잡 잘라줄게. 엄마는 차돌박이 바게트 엄마을 사랑하는 거. 아니다, 내가 사랑하는 거. 막아볼까요? 저는 이렇게 빵을 진짜 너무 좋아하는 제 최고의 바게트. 제가 프랑스에서 먹은 거 빼고는 다 최고의 바게트 샐러드를 왜 요즘에 먹냐면 제가 CF 모델이 됐거든요 구전녹용에 나갑니다 You know? I'm a s f e queen 그래서 제가 지금 기분 좋아해 보이는 게 광고모델이 됐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사인하고 왔어요 구전녹용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늘 이 킹카랑 좀깔맞춤 했어요 이런 거 원래 표식하잖아요 뭔가 우리만의 커뮤니티다 이러면서 친가가 선물해 줬어요. 당장 다음 주가 광고 촬영이라서 이제라도 좀 식단 관리를 하고 있어요. 뭔가 얼굴사에 살살 말 너무 많어서잘 먹어도 될것 같아요. 음. 그리고 제가 시금치 좋아하더라고요. 아. 되게 맛있는 거는 주지 않습니다. 줄를까요아 괜찮아 괜너 먹어 그렇지 아이가 고마워 아니야 너 먹어 그렇지 어, 하트 한 거야? 이렇게 하트? 업지롱 하트지롱 난 너만의 연예인 그대의 연예인이 돼요. 나나나나나 해주겠소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 나나. 조용이도 교실에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킹카를 보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마지막까지 이 추세가 그대로 가면 좋겠습니다. 음, 음 그리고 항상 같이 먹을 줄 알아야 돼요. 아무리 킹카랑 계급 차이가 많이 나도 식사 시간은 같이 그게 맛있게 먹는다라는 그런 어떤 개념을 그냥 인지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. 응, 음, 아빠 껍질 자리부를 잘 먹네? 그리고 또 발견한 진짜 잘 먹는 거 낫도 되게 잘 먹어요, 낫도. 쿠팡에서 입문자용으로 샀거든요? 음, 진짜 잘 먹어요 음! 빵좀 줄까? 빵! 빵! 아빠가 보면 뭐라고 하겠다 빵이 되게 백해 무익한 거라고 항상 말하거든요 근데 백해 무익할 수가 없어요 형한테는 즐겁거든요 그치? 안녕! 응, 아? 또 먹고 싶지? 빵? 빵? 알았어 빵또 줄게 잠깐 이거 먹고 자 먹고 싶은 거를 보여주면서 먹이는 스킬 보셨죠? 응알아어 줄게 엄마가 또보여줄게요 이거 줄게 응 여기다 보여주고서 먹이고 주는 거예요 알았셨죠 어? 리만 하면 어떡해 떻면전에되고 그건 얘기가 아니라고 이쁘게 생겨가지고 이쁘게 생겨가지고 너희 엄마 누구니? 누군데 너 그렇게 예쁘게 나오는 거야? 음. 나야? <웃음> 음 응? 음. 음? 어차피 배을 거기 때문에 응? 음? 맛없을 텐데 응. 음. 아. 그것도 먹었어? 오 이제 샐러드도 먹네? 여기 맛없지 어봐 <웃음> 제가 먹는 샐러드는 세척도 안해도 돼요 저 사실 샐러드 세척하는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쿠팡에서 그냥 주문해서 바로 넣어서 먹는거 7개에 1,900원 정도 해요 7세트 근데 되게 푸짐해가지고 저작 운동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시간이에요 음렇게 저작 운동을 해서 이빨대로 잘라버리는 거 봐봐 이거 봐봐 그렇지 물도 숟가락을먹고 거야 응. 아유 잘했어 어, 아주 그냥 오늘 너무 낭만을 즐기고 있는 거 같아요 평소 레벨이 한 욕쟁이 할머니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거였다면 오늘은 육삼빌딩한 음. 아, 나인클라우드 정도 와 있는 거 같습니다 음음 음. 무식하게 먹었어요. 저도 좀덜 먹은 것 같아서 음, 맛있는 방을치고 이렇게 많이 먹으면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식단 관리 되는 건지. 음. 음. 부렇죠 방금 떨어질 전에 잡는 거. 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. 육아도 계속하다 보면 아니면 전문가가 될수 없어요. 왜냐? 이게 같은 일에 대한 만 시간이 아니라 커가는 친구에 대한 만 시간이기 때문에 좀 적응되려면 하면은 또 크고 또 크고 이런 것 같습니다. 음, 엄마. 엄마. 없네. 같이. 잘 만났다. 헤이바이. 헤이바이. 헤이바이. 그렇지, 이제, 이제, 당신 닦을 줄 알아야 돼요, 이제. 가족이 멤버십으로서, 패밀리식, 패밀리 멤버십을 바래야 되거든요. 자, 한 살만 더 먹으면, 설거지, 빨래, 하십쇼. 시 안녕, 언니? 안녕, 언니? 안니 베이. 베이. 베이비? 베이비? You are a baby. You are a baby. 다 아이고, 육삼빌딩에서의 하루. 완벽합니다. 오늘은 여기서 로망을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떼굴떼굴 떼굴떼굴 어 일이라 약간 뭐든 하해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그렸던 거리듬 이륙 단계. 그걸 시작하니까 뭐든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가슴이 웅장해져요. 왜 이렇게 힘이 나까 원하는 드라마를 볼수 있겠군. <웃음> 칫솔 한번 갖다주세요 칫솔. 어. 어 그렇지. 그렇지 고맙습니다. <웃음> 고맙습니다, 이국중 씨 <웃음> <웃음>